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대임 지구가 규모가 아주 큰 편이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시작되는 단계의 투자 지구라고 얘기를 또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왜 대임 지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실제 막각 투자에 대해서 제가 대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동향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따지구만 경산이죠. 경산을 바탕으로 좌측으로 나가게 되면 대구수성구로 가고 우측으로는 마찬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찬가지 경산 주변에도 어느정도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 대임지구에서는 공공임대용지들이 많고 주택용지들이 많은 편이지 상업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정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때문에 어느정도 상권 형성은 될수 있지만 은큰 규모로 해서 발전되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지만 1차적인 투자와 2차적인 투자를 얘기했을 때 어느정도 규모가 받쳐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 정도 있어줘야지만은 사실 손해 보는 일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라는 주변의 인프라 무시 못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어느 정도 지하철으로 다닐 수 있는 교통망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산이라는 뭐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우리가 수성구 수성구 하는 것처럼. 영상은 조금 외곽이지 않느냐. 하지만 1차, 2차 투자 정도는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제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요소는 분명히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수성구 알파 지구. 우리가 뭐 대구 수성구 수성구 가는데 결국은 수성구가 볼 거는 크게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항상 저번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수성구에 고액의 연봉자들이 모여있고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많은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쉽게 쉽게 투자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수성구 알파 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주변에 대형 아파트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으면서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오는 롯데 쇼핑몰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어느정도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좌측으로도 연어법조타운이 어느정도 형성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IC를 떠나서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 뭐 어느정도 아파트 대단지죠. 대단지들이 받쳐주고 있다니까. 하 마찬가지 여기서 에 형성되는 인프라가 결국은 이 상업지역으로 몰릴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뭐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회식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은 어디서 만나자 수송구 어디서 만나자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 대부분 사옥들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옥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보면은 퇴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술집이 형성이 되면은 식당이 형성이 된다면 대부분 여기서 모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구 알파지구에 대해서 새로운 신도시 형태가 개발될 것이다. 뭐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 아까 받는 임당택지, 애임지구보다는 월등하게 큰 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좌측으로 여는 법조타운이 형성되게끔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 좌우측으로 대단지들이 어느정도 받쳐주고 있으면서 어,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는 또대부분 법원 이전 지역이다 보는데 상업지역이 별로 없죠. 상업지역이 거의 별로 없어요. 업무 시설 위주로 형성이 좀 되어 있고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의 대단지에 보면 바로 앞에서 뭐 맥주를 먹거나 치맥을 먹거나 다양하게 그렇게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업무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 여기에 수반되는 인구들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면서 결국은 요 앞에서 뭐 어떤 술자리 회식을 가질 수도 있고 수송구로 완전히 나가서 회식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은 상업용지가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봐왔는 걸 토대로 있는 그대로 뭐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어,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아파트 용지죠. 업무 시설과 아파트 용지 그리고 법원 이전 지역이라는 이슈. 하지만 업무 시설 외에 아파트 단지 외에 상업 지역이 크게 없기 때문에 큰 규모로 신도시 형태로 발생,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1차 2차 투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어법조타운과 알파지구를 비교하고 대임지구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롯데쇼핑몰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이슈와 그 다음에 업무 시설 그리고 대부분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어떤 형태에서 상업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은 충분히 그에 대한 투자 가치는 있을 수가 있다. 또한 우측과 좌측으로 마찬가지 대단지 아파트와 법원 이전이라 큰 이슈와 아파트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 아까 물어본 어떤 경산 대임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택지지역은 엄청나게 큰 편이죠. 택지지역은 엄청나게 큰 편인데 상업용지와 실질적은 업무 시설 부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권 형태는 요 자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2차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좌우쪽으로 대학교와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완전 자리를 잡고 있고 마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임 시구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5단지를또 얘기했을 때는, 5단지도 뭐, 사실 나쁘진 않죠. 공장이 절비하게 있고, 저도 뭐, 제가 아는, 건축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상가 건물부터 해갖고, 원룸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해는 엄청나게. 도남이나 연경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고, 금모지구에 있는 분들 예전에 전화가 좀 오셔서, 거무지구는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거무지구도 사실상 제가 실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규모가 너무 작고요. 물론 IC를 인접하고 있지만 은 배우지가 없습니다. 기존적으로 받쳐주는 배우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아예 섬이라는 느낌이 날 정도의 뭐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들어가서 보시고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층 상가가 활성화가 전혀 안돼있고 대부분 죽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은 전혀 주변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무지구는 아파트 또한 만큼 가격도 상승이 안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거무지구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도남연경 같은 경우는 뭐냐고 뭐 산세권, 숲세권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자에 있어서는 산생코, 스생 건은 다 필요 없고요. 아이더시갖고 좋은 공기 얻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면 그냥 3미에 들어가서 파트를 구입을 하시든 주택을 구입하시든 그렇게 해서 실수요기조로 들어가는 거지. 뭐 숲세은는 뭐 도남연경 그게 제가 얘기 드릴 건 없고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규모 공단단지가 있고 다사 마찬가지 제가 들어가서 맞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청 하나 들어온다고 너무 많은 투자들이 그쪽에 몰렸다 보니까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시청도 크게 언급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자세한 투자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